고만 거, 국간장, <목소리도> 새우젓. <목소리도> 안녕, 밥술이야. 오늘은 소소하고 아주 소박한 상 밥술이네 순두부찌개 백반이지. 순두부찌개 뭐다? 아, 소주다. 소소한 밥술이의 술상. 오. 계란이 왔어요. 아 고소해. 음, 이게 해물 순두부인데 밥스리는 고기도 좋아하고 해물도 좋아해서 반반 넣었어. 아 고기 볶은 건 넣는 거는 꿀팁 중에 꿀팁인데 이거는. 백순상님이 한 얘기야 그래서 고기를 넣으면 깊은 맛이 더 많이 우러나고 거기에 해물까지 들어가면 국물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주 그냥 음, 오랜만이네 채웠어! 채웠어! 잔을 채웠어! 뜨거워 아. 아메 음. 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음 부드러운 거 이거 없어도 먹을 수 있어야? 여기에다가 모듬 해물을 넣었는데 이렇게 애들이 작아졌어 내가 일부러 제일 마지막에 넣었는데도 해물이 손질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있는 해물모듬 냉동 해물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편안한 방법이지 음. 순두부 찌개는 특별히 더 뜨거운데 이 두부가 동글동글하게 뜨겁게 있잖아. 근데 거기에서 나는 더 뜨거운 불맛이 있는 게특백이요 안식어. <웃음> 매우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천장이 확없어지는 수가 있어 아유 <웃음> <웃음> 당장 했잖이요. <웃음> 너무, 너무 좋아. <웃음> 해산물 맛 아쉽다. 확실히 냉동이라서. 약간, 약간 그 이프로? 아 고구마 빼면 허허 완벽해. 음. 짠. 솔직히 말할게 고기가 더 많아. 이름 바꾸자. 고기 순두부. <웃음> 고기다. <웃음> 고기가 절반 이상이요. <웃음>